우리들이 일상에서 그냥 쓰는 숫자는 10진수죠. 10진수는 알고 있다시피 0부터 9까지 총 10개의 숫자를 쓰기 때문에 10진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2진수는 컴퓨터가 전기가 통하고 안 통하고 그걸 가지고 자료를 표현하죠. 그래서 0이 전기가 안 통하는 거 1이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래서 0과 1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진수라고 합니다. 이제 이진수는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m 비트가 1비트라고 하면 여기에 0 아니면 1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트가 1일 경우에는 1비트의 경우에는 0 아니면 1 이렇게 두 가지만 표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비트가 있는 경우에는 00, 01, 11, 10 11 1 이렇게 총 4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0진수를 쓸 때도 자릿수가 있죠. 우리가 그냥 1이라고 쓰면 얘는 1의 자리에 1이죠. 근데 11이라고 쓰면 얘는 10의 자리에 1이기 때문에 읽을 때 11이라고 안 읽고 11이라고 읽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10의 1승의 자리고 여기는 10의 0승의 자리라서 그렇죠. 10의 0승은 1이고 10의 1승은 10이고 그 거기에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하면 여기는 10이라는 값이고 더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0 더하기 1이 돼서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또 하나 1이 있다면 여기는 10의 2승의 1이 있는 거죠. 10의 2승은 100이고 100에다가 곱하기 여기 값이 1이니까 1을 해주면 100이라는 값이 되고 다시 100 더하기 10 더하기 1을 하면 111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진수도 똑같습니다. 1, 1이라는 값이 있으면 2의 0승이고 2의 1승입니다. 그럼 2의 0승은요. 무슨 수의 0승은 무조건 1이 됩니다. 그 다음 1승은 그냥 자기 자신의 값이죠. 그러면 1이니까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해주면 2고 2 더하기 1이니까 결과는 3이 되죠. 만약에 101이라는 값이 있으면 이진수일 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 되죠. 모든 수의 0승은 1, 1승은 자기 자신의 값이죠. 그 다음에 2승은 2 곱하기 2니까 4죠.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 숫자값 1 곱하기 0 곱하기 1이 되니까 1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0은 0. 4 곱하기 1은 4니까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5라는 결과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는 이걸 가중치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리값이라고도 하고 뭐 표현하기 나름인데 아무튼 각 자리마다 각 자기 자리가 가지고 있는 가중치값, 자리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수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 되는 거고 10진수면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n 비트의 이진수라는 말을 썼으면 이제 n 비트가 1일 때는 두 개를 표시할 수 있죠. 그 다음 n비트가 2일 때는 네 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이 나오죠. n이 1일 때는 2가 되니까 다른 말로 2의 1승하고 결과가 같죠. 이걸 바꾸면 2의 n승하고 같다가 되죠. n이 2일 때는 4개가 나오는데, 4개는 2의 2승이죠. 근데 n이 2니까, 결국 2의 n승하고 같은 말이죠. 다시 n이 3일 때는, 000, 001, 010, 100, 아이고, 0, 1, 1, 100, 1, 0, 1, 1, 1, 0, 1, 1, 1, 총 개수를 세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8개가 나오죠. 그래서 2의 3승은 8개인데 n이 3일 때는 8개의 값이 구해지는데 2의 3승이 8개죠. 그리고 n이 3이니까 2의 n승하고 같은 결과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길이가 n비트인 이진수라고 했으면 결과값은 2의 n승 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십진수 정수 x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 이진수인 값을 십진수로 변환할 때는 각 자리값을 곱해주면 됐고 십진수인 값을 유진수로 변할 때는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2로 10을 나누면 2, 5, 10. 나머지가 없죠. 0. 다시 2는 4, 점점점 나머지가 하나가 있죠. 1. 다시 2, 1은 2, 점점점 나머지가 없으니까 0을 적어주시고 이걸 역순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1, 여기가 제일 첫 번째 일이죠그 다음에 0, 이 옆에 있는 0이죠. 다시 1, 여기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애입니다. 다시 0, 맨 마지막 0이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자릿수가 있다 그랬죠. 여기는 2의 0승, 이진수니까 2로 하는 거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0승은 1이고 2의 1승은 2, 2의 2승은 4, 2의 3승은 8입니다. 그래서 8과 2, 두 개가 1이니까 8 더하기 2는 10이 맞죠. 그래서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려면 2로 나눠서 결과값을 역순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다시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려면 각 자리에 값을 적어서 더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진수와 2진수를 바꾸는 연습을 몇개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로를 열고 닫고 10이라고 적히면 이건 10진수로 표현된 수라는 뜻이고 가로를 열고 닫고 아래에 2라고 적히면 2진수를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제 10진수 68을 2진수로 바꾸시려면 2로 나누시면 되죠. 2, 3은 6, 2, 4, 8. 나머지가 없으니까 0으로 적으시면 되죠. 다시 2, 1은 2, 2, 7, 14. 나머지가 없죠. 0. 다시 2, 8, 16. 나머지가 하나가 남죠. 다시 2, 4, 8. 나머지가 없으니까 0. 다시 2, 는 4니까 나머지가 없죠. 0. 다시 2, 1은 2. 나머지가 없죠. 0. 이제 이거를 역순으로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1, 0, 0, 0, 1, 0, 0을 적으면 되죠. 1, 0, 0, 0, 1, 0, 0. 이제 이 숫자를 맞는지 검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진수니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이 되죠. 모든 수의 0승은 1이라고 했죠. 2, 4, 8, 16, 32, 64 근데 어차피 0은 곱해봤자 결과값이 0이니까 1인 것만 확인해 주시면 4, 64 요렇게 두 개만 일이죠이두 개를 더해주면 68이라는 결과값을 구하게 됩니다. 문제가 68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해진 거죠. 검산이 끝났죠. 그래서 이걸 이진수로 적으면 1, 0, 0, 0, 1, 0, 0이 되는 거죠. 이제 나머지도 다 똑같이 구하시면 되는 거죠. 25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5 10진수를 적어주고 2진수로 바꿀거면 2로 나누면 되죠. 1, 2, 이은니 2, 2는 4 나머지가 하나가 남죠. 2, 6, 12 나머지가 안 남죠. 0 2, 3은 6 나머지가 안 남으니까요. 2, 1은 2, 나머지가 하나 남죠. 이걸 역순으로 적으면 되죠. 1, 1, 0, 0, 1이 됩니다. 그럼 값을 적어보면 1, 1, 0, 0, 1인데 2의 4승이 16, 2의 3승이 8, 2의 0승이 1이죠. 그래서 1인 것만 결과 값을 아래에 쭉 적어주시면 16 더하기 8 24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25가 나오죠. 그래서 검산 결과가 25니까 25가 맞네요. 그래서 25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면 11001이 됩니다. 이제 십진수 14를 바꿔보겠습니다. 14는 2714 0이죠 나머지가 다시 23은 6 나머지가 1이죠. 21은 2 나머지가 1입니다. 그래서 구해진 수에 역순으로 값을 적어주시면 1, 1, 1, 0이 되죠. 1, 1, 1, 0을 적어주시고 1인 값만 밑에 적어주시면 8 더하기 4 더하기 2가 되죠. 8하고 2를 더하면 10. 4를 더하면 14가 되죠. 그래서 검상 결과 14인데 원래 값이 14가 맞으니까 정확하게 구한 거죠. 1, 1, 1, 0, 2. 10진수 14를 이진수로 바꾼 결과입니다. 정확하게 적으려면 가로 열고 닫아서 아래에 2라고 적으면 정확하게 사람들이 아이진수로 구한 값이구나 하고 알수 있겠죠. 이제 2진수 10, 10을 10진수로 바꾸는 건 많이 했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10, 10이면 아래에 1인 것만 적어주시면 되죠. 8이랑 2만 1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결과값은 10이 되죠. 그래서 10진수로 1 0 1 0은 10이 됩니다. 그 다음 1 1 0 1 0은 1 1 0 1 0 마찬가지로 1인 것만 값을 적어주시고 더해주시면 되죠. 16 더하기 8 더하기 2가 되죠. 그러면 8 더하기 2는 10이고 16이니까 26이 결과 값이 되죠. 그래서 11010은 26이 10진수입니다. 그 다음 10111은 11, 10111 1은 1만 다시 밑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죠. 16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16이랑 4를 더하면 20이고 2 더하기 1은 3이니까 23이죠. 그래서 10111은 10진수로 23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지 검산하시려면 23을 다시 2로 나눠주셔서 이 값이랑 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되죠. 23을 접고 2, 2 1은 2, 2 1은 2, 나머지가 하나 남으니까 1, 다시 2 5 10, 하나가 남으니까 1, 2는 4, 하나 남으니까 1, 다시 2, 1은 2, 나머지가 없으니까 0. 이걸 역순으로 적어주시면 10, 11, 1이 나오죠. 그래서 10, 11, 1이 맞게 나왔기 때문에 10진수 23은 10, 11, 1이 맞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